내가る 헷갈빓 t 축이만� 그다음 서류가 좀되니까 거기 꽂아가지고 좀 이렇게... 어 쪽으로 돼. 선생님 오늘 어떤 행사 때문에 지금 준비 바쁘신가요? 아 이번에 우리 그 용왕제를 하는데 대동 대타굿이라고 어, 해마다 지금 해오던 거거든요. 그리고 20년째 현재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반 동안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행사가 개최가 되니까 늘 해왔던 것처럼 또 오래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실행인전에 용궁제 올리려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대동굿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만선을 기원하는 거고 대통을 원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용신에서 들어온 업을 받아서 사업 번창하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대동대탁굿을 합니다 오늘은 이민 년 이제 하반기 용궁제를 지내면서 폭태민왕과 우리 국민들 을좀 편안하게 살수 있고 우리 이제 신도 분들도 이제 하시는 일이 좀 모두 다잘 되길 바라는 기원제 같은 거죠 하늘에 지내는 기원제 바다에 지내는 기원제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준비하셨어요? 저희요? 8시요. 아침 8시? 응. 어, 엄청 일찍 부터 나왔네. 그럼 뭐 어떤 거 어떤 거 준비하신 거예요? 재물 준비하고요. 올라가는 거꽃 준비하고. 어, 그리고. 이거. 됐지요? 어, 선생님, 이거는 뭐 만드는 거예요? 어, 이거는. 이북의 성수화를 만드는 건데, 만 가문 구슬할 때, 대탁 구슬할 때 쓰는 대탁 구체예요. 그래서, 만 신령님, 천 신령님들을 위해서 꽃을 지금 우리가 이북고 가문 꽃을 만들고있예요 사이즈 별로 나 <웃음> 교황제를 하는데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어, 하기도 전에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행사를 불태치고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다 오늘은 내일 부하기 위해서는 본 그냥 연희단입니다 많이 즐겨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일만 가져가도록 지금 순서는 처음부터 천공을 울리는 대북 순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다에 알리는 용기 깃발 놀이를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들을 때마다, 팀원들 박수 열심히 쳐주시고, 다 무랑대국으로 오늘 재수 받아가세요. 날씨 좀안 좋고 그런데 괜찮으셨어요? 좀 어렵긴 했는데요. 그래도 너무 풍경은 시간들이고 해서 네, 재밌게 한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관객 호응이 너무 좋아서 애로사항이 있긴 했지만 너무 즐겁게 잘한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다 앞에서 공연한 게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바다에서 노래를 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이런 쪽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아주 특별하고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웃음> 그래서 이동길의 모든 복과 그 다음에 용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한번더 휘두르고 오늘의 행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또 우리가 대동붓을 하는 날이니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고 자, 여러분도 오늘 행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배 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지금 원래 대동굿은 배를 타면서 만선을 기원하는 곳인데 우리가 기원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문무대왕이 있는 곳이고 지금 문무대왕 앞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용신의 이제 대동으로 물고기를 방생을 함으로써 바다 용신제한테 이제 제물로 바치면서 좀잘 봐달라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들을 방생을 하면서 겁을 닦는 그런 역할도 되는 것이죠. <목소리도> 오늘 다, 여왕님 전에 다 방생합니다. 아니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오늘 행사는 다 마무리된 건가요? 네 오늘 행사는 기본적으로 다 마무리가 됐어요 비가 와서 우천시에 배를 타는 게 조금 어려웠고 내일은 이제 부스로 돌려서 내일은 대동부스로 갈 겁니다